이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한다든지 솔직히 대학도 좋아서 들어간 과지만 막상 배워보면 생각한 거랑 또 다르고 아쉬움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겟 레드 위드미를 찍을 건데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나 말투가 평소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감기에 걸렸어요. 겟 레드 위드미 찍을 때만 되면 뾰루지도 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스킨케어 해야겠죠? 헤이네이처 어성초 패드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부터 어성초 스킨도 잘 쓰고 크림도 추천 한번 들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드가 나와가지고 어 이게 어성초가 되게 인기 많은가 봐요 확실히 트러블 났을 때는 효과가 많이 나기는 해요 저도 이 크림이 좀큰 트러블 날때 많이 찼거든요 그리고 얘는 패드가 보통 패드들보단 조금 작게 나왔어요 전 작아서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손에 바로 잡혀서 큰걸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계속 열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얼굴도 막 뜨거워졌다가 이랬었는데 패드 쓰니까 좀 열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스킨케어 생략하고 가려고 했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 웰라쥬 세럼인데 제가 웰라쥬는 종종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피부에 수분감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 아무리 수분 있는 제품을 써도 금방 건조해지고, 보습력이 없다, 피부에 광이 없다 하면 이거 꼭 써보세요. 이것뿐이 아니라 저는 웰라주 캡슐이랑 그냥 크림을 다잘 사용을 했고, 쿠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제가 좀 믿고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수분감 최고! 크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어성초. 어, 아침에 많이 쓰는 크림인데 자연유래 성분 때문에 흡수가 살짝 늦어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려주고 눈두들기면서 흡수하면 보습력이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괜찮고 약간 트러블들, 큰 트러블들도 완화되는 그런 기분도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는 에스쁘아 피팅 스틱 사용할게요. 건조해서 좀 피부가 베이스 메이크업에 많이 뜬다 이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착붙이 되는 제품들을 깔아주고 들어가면 확실히 지속력이라든지 밀착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 제 머리가 짧아져서 궁금해하실 텐데 피부 메이크업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조성아 파운데이션이고 좀 커버력도 좋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트러블이나 좀잔잡티들한 번에 가리려고 이 파데 쓸게요. 붙인머리를 올해 봄부터 계속 붙인 거였어요. 머리는 원래 짧았고 이제 좀 여기까지 길렀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탈색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원래부터 탈색을 많이 했었고 이미 머리 상태가 안 좋은데 탈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탈색을 해서 머리가 여기까지 녹았었거든요. 그래서 강제 붙인 머리 상태였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단발을 좀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단발 언제 하시냐고 막 그랬었는데 <웃음> 이유가 있었어요. 이 파데는 스틱 파데인데 좀 되게 촉촉하게 보습감 있게 발려서 겨울에 바를 때 부담이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붙임머리 를도 리터치할 때가 됐는데 뭔가 제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고 단발 관련된 얘기도 은근 많이 들어와서 그냥 제가 먼저 집에서 혼자 뗐거든요 붙임머리 혼자 떼고 보니까는 <웃음> 좀 다듬어서 중단말로 한번 유지를 할까 하고 청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클리닉 같은 거 하면서 머리에 이제 수분기도 충전을 해주고 악성 좀 떼고 중단발로 있어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단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급하게 학교 앞에서 단발로 잘랐어요. 지금 한번 바른 거 이렇게 두어겼더니한 커버가 이 정도 나왔어요. 아까 여기 있었던 트러블도 거의 다 가려졌죠? 커버력이 있는데 두껍지는 않네요. 촉촉하기도 하고 무너짐 같은 건좀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피팅 스틱을 써서 그런지 밀착력 완전 좋게 발렸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커버를 할게요 오랜만에 뽀송뽀송하게 들어가려고 메이블린 파우더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기를 거기 때문에 탈색은 절대 안할 거고요 제가 정말 20대가 끝나기 전에 파마를 하는 게제 소원이에요 3년 전부터 매년 탈색을 하니까 파마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붙이는 거는 아마 또 붙이긴 할것 같은데 일단 머리 결좀 살려놓고 거의 질릴 때쯤에 붙일게요 이래 놓고 금방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서 클리닉을 받았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막 엄청난 진짜 정신까지 클리닉이 되는 클리닉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 제가 차홍룸 강남에서 받았는데 원래는 차 아르더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더가 조금 더 프리미엄한 살롱이고 차홍 룸은 약간 더 캐주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원래는 아르더였어서 그런지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클리닉 받다가코골았어요 눈썹을 그릴게요. 베네피트 제품들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상 이거 찍기 전에는 좀 골골 대다가 영상 찍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오히려 막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감기가 뭐 A형 독감인가 그게 좀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조심 많이 하세요 뭐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기는 어쩔 수 없이 걸리기는 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니까는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옛날에는 감기를 잘안 걸렸어요 막 1년에 한번 정도? 이쯤에는 툭하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학교 때문이야 학교가 날 힘들게 해 그래서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2월 연말이고 이제 또곧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되고 저는 24살이 돼요 물론 충분히 어린 나이긴 한데 어리긴 한데 또 마냥 어리다고 하기에는 어른이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하나 둘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좀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과도 물론 열심히 다녀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학생 때막 무작정 졸업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한다든지 미루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학생 때 그런 걸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이번에도 휴학을 또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다움 원데이 팔레트 이거 음영 메이크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웜한 컬러들도 있고 좀 쿨한 컬러들도 있고 펄감도 두 개나 있어서 데일리로 쓰기엔 되게 좋아요 왜 먼데인지 알것 같은 느낌? 그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뭘 하고 싶냐면 귀걸이 마켓을 정말 하고 싶었고 브랜드까진 아니어도 그냥 쇼핑몰?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카페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도 좋고 커피를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건 많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숨기고 누르고 산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는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방학 동안에 좀 많이 정리를 해볼 거고 뭐가 제일 하고 싶고 이제 만약 한다면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음영하면서 지금 넓은 브러쉬를 썼잖아요. 컬러가 좀 많이 날아갔을 때쯤에 코랑 이렇게 한번 살짝 쓸어주기 저처럼 쉐딩을 평소에 잘안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눈썹 밑에만 조금 손을 대줘도 좀 자연스럽게 쉐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을 다 덮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쌍꺼풀 라인을 포함해서 살짝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좀 쌍꺼풀을 더 진하게 그어주는 거죠 여튼 제가 아직도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앞으로 제가 뭐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솔직히 대학도 좋아서 들어간 과지만 막상 배워보면 은 생각한 거랑 또 다르고 다른 과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간다는 건 조금 아쉽잖아요 좀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지금 내 나이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남들한테 제 얘기를 많이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 좋네요. 오늘 사용할 글리터는 이 팔레트 있는 거라서 글리터들이 크지가 않아요. 일단 쉬머한 애로 가운데 뷰러로 먼저 좀 찝어두고 프로에이 청담 소프트 골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아이라인 이렇게 꼬리 빼고 앞점막 살짝 채우고 연한 컬러라서 멀리서 보면 되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마스카라는 페리파라 롱래쉬 쓸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속눈썹 영양제 괜찮은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꼭 추천을 해주세요. 제가 인스타로 구매를 했는데 두통이나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데 좋은데 있으면 꼭 추천해주세요. 블러셔는 16 브랜드 밀크티샷을 올릴 건데 일단 연한 컬러라서 괜찮게 올라가면 그냥 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진한 컬러로 조금 더 올릴게요 얘는 좀 펄감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오, 발색이 되게 잘 되네요 사실 오늘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발색 되게 잘 된다 연해서 티가 안날줄 알았는데 제 퍼스널 컬러랑은 좀 살짝 다르죠? 다른 컬러라서 약간 덥게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블러셔라든지 립 컬러들이 좀 따뜻한 계열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생각보다 발색력이 정말 좋고 그냥 보이는 컬러 그대로 올라가서 딱히 다른 컬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립을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송혜교랑 박보검 나오는 남자친구 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워낙에 드라마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송혜교님 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그 메이크업에만 눈이 가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하고 1화부터 근데 송혜교님이 설화수 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설화수 제품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다음날에 알아보니까는 제가 봄인가? 여름에 잘 썼던 립스틱을 쓰셨어요. 저랑은 는저 조금 다른데 <웃음> 이거 로즈레드 그래가지고 저도 서랍에서 바로 꺼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쓰고 싶어서 <웃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립 안쪽에 바르고 저는 좀 살살 발라서 혈색을 살짝 돋아주는 느낌 정도로만 발색을 했는데 이렇게 끝낼건 아니고 샤넬 118 코코 샤인 루즈 이 소라수 립도 잘쓴 이유가 촉촉하고 광택이 나는데 끈적이지 않고 이 광택이 오래가서 제가 잘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얘가 조금 더 광택이 촤르르 역시 인기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 얘는 덧바를수록 컬러가 조금 더 짙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이만큼의 컬러감까지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립스틱까지 바르고 오늘의 준비도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단발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12월 연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 콜록콜록 <웃음> 장난이고 이제 밖에 뭘 사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김에 병원을 좀 들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가 따뜻했다가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감기 안 걸리도록 꼭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저랑 함께 얼른 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잘 지내요. 안녕!